자, 큰 집에 있는 친구 잡으러 갑시다. 아, 야, 저거 또 저렇게 꼽히네. 아, 저거는 안 되는데. 게 뭐야. 야, 나 바보, 바보처럼 보였겠다. 아니. 일단은 공 처음부터 두개뺀거 이득이죠. 현재까지 부서지고. 와, 이거 또왜안 맞아? 내바다공 없거든요, 지금. 이거 플래시로 잡으면 될것 같다. 거기다가 12시 하자도 아니네요. 주술사 한번 견제해주고 만족하고 한대 데 주술사가 아마 그 추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6시가 없어가지고 용병이 열심히 불러올 것 같은데 저는 그사이에 해독기 견제해주고 기다리면 되거든 없는 지금 음, 조져야 하거든? 그렇지 공 하나 못겠죠 지금부터 이제 공 야무지게 찾으러 갈 거거든 귀찮게 지금 근데 여기 못 들어오거든 너 어떻게 들어올 건데 <웃음> 아니, 어떻게 들어올 건데 여기 아니, 견제 못 하거든 절대 나야스의 이 엄청난 것을 어? 속으로 보면 안 되지. 내가 바로 고치라고 한다고. 음, 죽으시고. 아, 죽으시고. 아, 죽으시고. 아, 죽으시고. 아, 죽으시고. 안죽고요 그래도 이상한 것도 계략을 꾸메는 것 같은데. 일색 써져. ACC. 여기만 넘어갑니다. 오케이. 게임 끝. 저술사 플라이를 써주고 아 까비. 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 어?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 <웃음> 아이 뭐야 뭐야 누구야 왜 방해해 나그로안 아? 그냥 누구야 누가 내 어? 달콤한 낮잠을 방해하는 거야? 치고요 근데 은근히 이런 커버킷 상대로 나이아스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어 애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아까 느낀건데 하명 날리고 용병이 쫓는건 진짜 바보같은 짓인 것 같아요 그냥 주술사 쫓는게 제일 마음 편하다 어, 진짜로 다른 애들 잡다가 볼로가 어, 근데 아대가 그게 나오네 아 이것도 곤란한데 이러면 아대 없으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음. 그밖에다 될까? 어 있네? 아래가 용병을 붙어 자 맞습니다 예 맨몸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 오른쪽으로 주셔서 지나가는 거잘봐 도망가는 마술사원 잡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망갔나? 어디갔어? 마술사.. 뭐야 그래서 잡을까? 줄사 구해주고, 농부기는 죽고, 줄사 구하구요. 지나가는 거 보이죠? 번개 찌릿찌릿하는 다 아, 너무 잘 보이는데? 어떻게 저거 아, 번개, 번개 효과 때문에. 아, 줄사 멀리 있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웃음> 광고를 하는데, 어. 약세 안 좋은 점이 또 여기에 있네, 어. 아, 진짜 다 보여. 어떡하니. 역시. 3킬로 마무리. 그쵸. 그렇죠. 일단은 지기 역으로 해볼까요? 빡세긴 빡세일건데 뭐 그만큼 얻는게 있지 않겠는가 아 고깨서는? 가자! 고깨서 잡으러 가자 빡세긴 한데 음. 9시 나야 스라 괜찮을땐 아무래도 이런것도 뭐쓱감사감 되고 오케이. 무시하고 가는 판단 아주 좋았구요 여기 해독기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기 던져가지고 해독기 못돌리게 만들어주는 약간의 기분 어 센스까지 넘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일단은 쭉쭉 갑니다 아 이거 죽어요 오른쪽 가면 죽어요 아 죽어요 그거 아, 죽습니다, 빵. <웃음> 모르거든, 애들. 그러니까, 나야스가 이걸 안 쓰니까.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해, 이 개꿀이거든요. 예, 많이들 사용하세요. 알겠나? 자, 두개다 부수고, 판자도 부수자. 너무 많다. 아, 판자 너무 많아, 진짜. 이거 에바야. 그리고, 샤머니도 있어가지고, 갑자기 꽁구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합시다. 응. 음. 꽁구출는 너무 아픈 거라, 우리 나야스. 마음이 아프안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해독기 못 돌리게 만들고 가자, 그냥. 우지 쪽에서 돌리고, 우베보가 아까 저게 해독기 돌리고, 아마 이거 손절각 나오는데 과연 애들이 손절을 해줄까요? 호락호락하게 손절은 안해줄 것 같은데 이게 포기하기 좀 아까운 귀중한 인재라 음 온다 아 약간 망잠깐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오케이. Okay. 좋다. 느낌 일단 괜찮고요. <목소리> 시작이 좋아. 와. 와. 와. 어야 글로가 아 잠깐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괜 와. 쭉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친구 하지만한만잠깐이 이 친구 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만이야만지만 죽어야지 네 잡아주고요 야 진짜 샤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의자다 어떡하냐? 망했는데? 아.. 샤머니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그냥 1급 모양 그 정도인데? 샤머니 잡을까? 아 아니다 얘 잡아 죽 엄마. 어디갈라고 해독기 아까 돌리드, 샤머니가 돌리던 샤머니가 돌리던거 앞에 묻고 해야할 것 같죠 아무래도 이게 최소의 방법이다 어차피 샤머니 반피라 구출 못오는 타이밍을 이용해가지고 할라했는데 이거 판지 부수면 왠지 이거 구할.. 구하러 올것 같지 않냐? 아 진짜로?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애들 공궁술 너무 좋아해 가지고. 공짜 좋아하면 머리 빠진대 애들아. 어?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 응. 아 해독비도 아드각도 아닌데 그냥 뭐하는거야 이새끼야 그냥 안꺼져? <웃음> 아니 아드각도 아닌걸 저렇게 맞으면서 켜준다? 우리 묘지기가좀 많이 급한가 본데? 뭐야? 아드각도 아닌거를 맞으면서 켜주면은 좀 뭔가 수지타산이 안맞지 않나? 나 아드각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냥 아니 분명히 아드각이 아니었던것 같은데 저렇게 구하니까 뭔가 아드각일거라는 착각에 휘말려가지고 저것도 하나의 심리전 인가? 모르겠네 t h 일단은 묘지 쪽에 묘지기저기해독 m 돌아가면은 야, 묘지기 잡으러 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h i n 조 This is the same thing. t 아쉽게 아드각은 나오지 않네요 신은 너네를 버렸다 어. 용병신에게 너희를 아 뭐야 아드각이야 너희를 구원해줄 수 있는가 물어보거라 음 용병신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뇨 아대대하� <웃음> <웃음> <웃음>